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시험, 오디션, 이직, 면접 어떤 것이든 좋아요. 아주 중요한 일, 그 직전에 너무 많은 걱정이 된다면 오늘 이 타로카드를 뽑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카드 리딩은 중요한 일 직전에 보는타로카드예요그 일이 어떤 오디션이나 발표나 혹은 시험 어떤 중요한 것이든 좋아요 내 앞에 어떤 중요한 일이 놓여 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된다면 이 타로카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먼저 드릴 말씀은 이 카드는 당신이 된다 안된다를 말해주는 카드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지향하지 않기도 하고요. 이 카드는요. 당신이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 여태까지 겪어왔던 어려움이 무엇인지 일단 알아내고 그리고 앞으로 걷게 될 어려움 또한 찬찬히 짚어본 뒤 거기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의 힘을 얹어드릴 거예요. 꿈을 향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빛이 바라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해드리는 타로 리딩이니 그점꼭 유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숨을 후 하고 내쉬고요. 내 주변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치워주세요.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집중했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다섯 장의 카드를 먼저 봐주세요. 번호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고를 시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왼쪽부터 5번, 1번, 2번, 4번, 3번이에요. 각각의 번호로 빠르게 가시려면 댓글란에 있는 타임스탬프를 이용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에는 그동안 그 중요한 일을 해내기 위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의 마음을 외면부터 무의식까지 천천히 살펴보는 카드들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짚어드릴게요 보시면 많은 기대가 보이네요. 내가 그 일을 해내고 말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지지는 가끔은 나를 좀 숨막히게 하죠. 끝없이 나에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해낼 것이라고 말해주는 게 때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꽤 짐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오도가도 못한 신세가 된 기분이 들거든요. 넌할수 있어 라는 마, 사, 말을 들은 사람의 속마음은 사실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깊은 무의식 속에 이런 우울이 보입니다. 내가 주변의 기대에 맞춰주지 못할까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내가 되지 못할까봐 고민하고 헤매는 어떤 마음들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에 집중도 잘 안되고요. 주변의 시선은 항상 신경이 쓰이죠. 이렇게 힘든 마음들이 카드 세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가드세장으로 알아볼게요. 일단 예상되는 어려움은 내가 밖으로 좀 나돌고 싶어하는 것들이 보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괜찮지 않은데 주변에서 나한테 괜찮은 것, 힘내는 것을 요구하니까 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나가서 술 한잔을 하고 오거나 나가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거나 하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갇힌 것만 같다. 다행인 것은 이안 되는 내가 볼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일과 노는 것 둘 사이에서 균형만 잘 잡을 수 있다면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참 뻔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절제 카드는 적당히라고 적당히 공부하세요 같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어도 나는 무게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떤 것이든 간에 아주 가혹한 비평, 즉 내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아주 가혹한 말들은 좀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서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어떤 말들은 듣지 마시고요. 내안의 목소리, 내안의 작은 나를 잘 달래주시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균형을 맞추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바로 치유라는 의미도 숨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낫는 것이 당신의 일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그날 당신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숨겨진 2%를 채워줄 수 있도록 제가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 중에 하나를 준비했어요. 은둔자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여태까지 나온 카드로 봤을 때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당신이 고독하게 혼자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이 카드가 힘을 준다고 해요. 여태까지 힘들었다면 내가 집중하기 좀 어려웠다면 좀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집중력을 준다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이 별을 찾게 해준다고 해요. 여태까지는 나조차도 내 안에 있는 별이 보이지 않아서 중요한 그 일에 실패할까봐 걱정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를 본 당신은 좀더 선명하게 내 안에 있는 특별함, 남들과는 다른 것, 남들의 기대가 아닌 진정한 나 자신의 별을 찾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그 무, 어떤 것이든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응원합니다. 일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이세장의 카드에는 중요한 일을 앞둔 당신이 여태까지 힘들었던 일들, 내가 왜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제 눈앞에 어떤 완벽한 사랑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함이라는 것은 아주 어렵죠. 나에게 있는 어떤 완벽함에 대한 갈망,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나 합니다. 너는 모든 걸다 갖췄는데 왜 힘들어 하냐고. 사실 밖에서 보기에 아주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 어떤 차고 넘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속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는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싶은 자신이 있어요. 지금 나를 속박하는 것들, 그것이 회사든 가정이든 학교든 나를 둘러싼 어떤 것들로부터 나는 해방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너 거기 괜찮은데인데 왜 그러는 거냐라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죠. 그런 점들이 아주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보여요. 왜냐하면 가장 깊은 무의식에 이 카드가 나왔네요. 바로 검의 여왕의 카드입니다. 이 여왕은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예를 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가 아직 아파요. 너무 아픈데 계속해서 나의 삶을 이어가는 어떤 모습.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 마음이 에너지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니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드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 중요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상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카드세장으로 알아볼게요 만약 내가 하는 그 일이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일이라면 거기서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그 프로젝트,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꽤잘 진행될 수 있어요 마치 이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도 진행하고 이제 과실을 딸 아주 중요한 어떤 때가 되었는데 그 하나를 가지기 위해 팀원들이 전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나의 고민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하려는 중요한 일이 이것과 연관된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 돼요. 여태까지 내가 노력해온 것들을 남들에게 빼앗길까봐 이 소중한 단지를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봐 너무 걱정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는 저는 사람을 좀 조심하시라 이런 말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죠 하지만 언제나 내 마음을 활짝 연체로 내버려 두면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도 종종 들어오곤 합니다 그러니 내 주위를 보다 살펴볼 것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조 내 어떤 것을 위해서 나에게 협력하는 사람이 있을지 그런 점들을 살펴본다면 목표를 이루는 데에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 중요한 일 이루기 위한 이 프로를 메이저 카드 중 하나로 제가 힘을 더해드릴게요 참 다행인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 사람이 내 몫을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정당한 결과가 올 것이다. 이 카드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심판의 날 사람들은 여태까지 해왔던 좋은 일들, 나쁜 일들에 대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 나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도 나의 목표는 이뤄질 수 있다. 그러니 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꿋꿋이 나의 길을 가라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네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많이 죽여왔던 나의 감정들, 그것도 되살아날 것이다. 부활의 의미가 제 눈앞에 보이거든요. 이번 분이 하시려는 일, 이번 분이 목전에 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응원할게요.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중요한 일을 앞둔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여태까지 힘들어했던 마음 그리고 주변 요인들 세장의 카드로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는 게참 많군요. 근데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지금이야말로 네가 성공할 수 있는 때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청사진이 내심 나도 옳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로 가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말한대로 가야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깊은 무의식 속에 이루지 못한 어떤 꿈이 있네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내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계속 떠올리고 은연 중에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나가기가 좀 두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 장의 카드로 당신의 중요한 일 이루기 위해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책까지 세상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당분간은 약간은 어려운 시기네요. 눈밭을 걸어가는 어떤 두 모녀 혹은 모자가 보이네요. 앞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오고 있어요. 멀리 있는 빛을 따라가며 언제쯤 좋은 날이 올까 지금은 좀 심란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드는 어떤 사람이 있네요. 내 것을 부당하게 가져가려는 사람, 그리고 이 검이 나타내는 것처럼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나아갈 때 내가 아주 힘이 듭니다. 지금 내가 그저 걸어가기도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를 내버려둬도 나는 지금 충분히 힘든데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더해지니 그것이 가까운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나는 속 상해요. 아무리 나를 걱정하는 말이라도 나는 힘들고 아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다행히도 마지막에 바로 이 카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카드를 평소와 다른 느낌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달려나가는 이 마녀를 봅시다. 뭔가 자유로워 보이지 않나요? 이 원래의 뜻으로 해석을 해드리자면 그동안 했던 일이 네.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성취될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면의 무의식 속 당신이 잊고 있었던 어떤 꿈이 부활할 수 있었던 기회가 올 것이다 중요한 일을 목전에 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제 리딩으로는 그렇게 보이네요 당신이 잊고 싶었던 꿈 주변인의 반대로 하지 못했던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찬스가 반드시 온다고 그래서요 당신의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 딱 부족한 2%로 바로 이 카드가 나왔어요. 광대 카드죠. 광대는 때로는 아주 무모한 모험을 떠납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찬성했을까요?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광대의 모 끝에는 대단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줄게요. 주변 사람들의 압력과 상관없이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힘 그리고 어떤 중요한 시험 직전이라면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힘 무모한 것, 면접이라면 아주 무모한 자기 어필까지도 아주 매력적으로 할수 있는 힘을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시고 진짜 원하는 것을 꼭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세장의 카드에는 당신이 그간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 겉으로부터 아주 깊은 무의식까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카드를 열어볼게요. 아주 뛰어난나 자신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술이나 혹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사람들을 꽤 매료시키는 사람이라고도 볼수 있겠어요. 예술 쪽에 직접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도 대학원생이나 혹은 지금 학업에 하는 사람이더라도 나는 창의력이 좀 뛰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들에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이게 페이지 카드라는 것은 아직 어떤 큰 성과는 없지만 대단히 촉망받는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어떤 결핍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누군가를 매료시키려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에 결핍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깊은 무의식 속에는 이렇게나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연애 관련된 일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아주 사랑했던 어떤 사람이 중요한 일을 이루기에 방해가 되는 상황.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의 상처는 나를 좀더 나의 감정을 토해내는 데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나는 마치 검색에 이렇게 찔린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네요. 속마음은 이렇게 한 그루의 나무에 기댄 어떤 여인처럼 나를 꼭 껴안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 혼자서는 너무 힘든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위로를 받으러 와요. 그래서 내 마음은 점점 더 애가 타고 아프기만 하는데 이것들이 내 꿈을 망쳐버릴까봐 중요한 어떤 것들을 이것 때문에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제 눈앞에 그려져서 저도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 이 일을 해결하는 법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카드 3장으로 알아볼게요. 생각보다 상황은 나쁘지 않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 나는 결국 내 마음의 균형을 찾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무한의 고리와 같죠. 사람의 마음이 낮고 다치는 것도 결국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또 돌아갑니다. 내 마음은 낮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도추, 도움을 요청하러 왔. 때 올때 그것이 나에게 버거울 수도 있지만 거기에 도움을 준다면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아갈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 전환점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에 굉장히 힘든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생각보다 나쁘게 판단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관점을 바꿔보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의 부족한 2% 당신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딱 필요한 2%를 채줄 카드로도 놀랍게도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매달린 사람이 나왔어요. 거꾸로 매달리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이 반대로 보이죠. 지금 나의 두려움들을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어려울 건 알아요. 두려움과 공포는 넘으려고 해도 너무 어려운 산이죠. 하지만 내 생각보다 지금 상황은 좋으며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내가 그것들을 떨쳐내고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볼수 있다면 당신의 중요한 것들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4번 분이 그동안 했던 마음고생이 제 눈앞에 그려져서 저도 마음이 조금 아픈데요 실은 이제 조금만 더 라는 말이 굉장히 힘들게 들건 릴 알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좋을 때가 올테니 그때까지 힘내시고요 바라는 것꼭 이루세요 응원할게요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이세장의 카드에는 당신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여태까지 겪어왔던 어려움들, 슬픔들이 겉으로부터 무의식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세장의 카드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참 마음이 안 좋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난참 유능한 사람이에요. 무엇이든 다 해낼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커리어우먼이다.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꽤 모범생이거나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부러워하죠. 아, 저 사람은 정말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어. 그런 자신이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나요? 타워카드가 생겼어요. 이게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이 생겼든 혹은 내가 하려고 했던 시험이 갑자기 사라지든 간에 정말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내 기회를 앗아가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타워카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재난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 안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의식 속에서는 어떡하지? 나 오도가도 못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해내야 되는데 나는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에게 갑자기 나타난 어떤 시련 때문에 어쨌든 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도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건 결코 당신의 탓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어려움과 그리고 당신이 해낼 수 있는 방법까지 카드 3장으로 알아볼게요. 아, 참 다행이네요. 당신에게 휴식의 시간이 온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겪었던 것들 내 마음속에 마치 탑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잠시라도 올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다시 도전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은 마치 용이 무언대는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만 같다. 내 마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에 뛰어들 것이고 그것을 해낼 수 있다, 그럴만한 자질을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의 여왕은요 저는 보면 사실은 참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느껴집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검을 잡기까지 이 검의 여왕은 참 많은 슬픈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보내는 그 시간들이 나의 괴로움들이 이런 카드로 드러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낸다 그리고 나는 다시 목적지로 향한다. 이런 강인함이 보이고요. 강인함 그 속에 너무나 여린 그 마음이 느껴져서 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분명히 당신을 위한 휴식의 시간은 옵니다. 만약 오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한 시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나를 위해 쉬어보세요. 쉴때아이 시간 동안 다른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처럼 앉아서 후하고 숨을 내쉬고 조용히 조용히 나를 달래주시는 시간이 간절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2% 그 2%를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로 채워드릴게요. 직관을 줄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두워 보이죠 어떻게 갈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직감 같은 것을 제가 조금 덜어드릴 테니 당신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의 아픈 마음도 지나칠 수 있는 어떤 길 그리고 이제 마치 인생의 파도를 뜨듯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릴게요. 5번분 원하는 것꼭 이루시고요. 그날까지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리딩은 잘 들으셨나요? 제가 오늘은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잠깐 스몰 토크를 조금 빼봤어요. 사실은 이 타로를 준비하게 된게제 스스로도 중요한 어떤 것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힘들다, 많이 무너진다 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봐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힘을 드리고 싶어서 제작을 한 영상이에요. 아주 예전에 제가 한강으로 산책을 간 적이 있어요. 산책을 가서 걷는데 나무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이런 말은 너무 촌스럽고 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무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진, 파도, 해일, 어, 여러 자연현상을 거치면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갑자기 나무가 딱해 보이기도 하고 나 자신의 상태와 비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안쓰러워서 나무를 가만히 만지다가 옆을 보니 제가 양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또 다른 나무들이 서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 지금 멀리서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 멀리서 모두 각자의 사정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양손을 아무리 아무리 넓게 쭉 펼쳐도 만날 수 없는 거리에 있지만 그래도 그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뒀든지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항상 많이 그리고 더 행복하세요.